아 여기 안에 있나? 아 이렇게 받는구나 자 패키지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게 새롭네요 육반지 선택 1종 영광 사죠 영광 영광 영광 자 반지 주분서만 많다 진짜 어? 육 하나만 주는건가 저게? 어? 저게 육 하나만 주는거예요 반지가? 뭐야 육 하나면은 도전할 수가 없잖아 어? 오잉? 아 여깄구나 여기 여깄구나 여기 2 0개2 0개 지금 몇개되냐 아 이놈의 망할 영원석 때문에 저는 영광의 다섯 개만 먼저. 자, 저는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77만 뜨면 돼요. 77만. 어, 오늘 영웅 안 떴으니까 이거 77은 떠 주겠지. 77에 훈장식강은 떠 주겠지. 그래야 뭔가 불안이 있는데 자 상강 이게 요즘 뭐 5강까지는 잘 간다 들었거든요 그 썹초기와 다르게 nope. 야 입조심해야겠다 말 안해야겠다 말하니까 바로 터지네 잘 붙는다 말하니까 아까 터졌죠 자다 6만 만들면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터지나? 야 이거를? 이렇게 터져? 반지야 어딨니 반지야? 반지야 이꽝좀 가자 이게 밖에 안 돼? 하...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육 찍고 할까? 그럼 터지겠죠? 뭐야, 너왜 너는 1강이 혼자. 지 아니, 이거 4강은 다 터지냐. 와, 이것도 안 가? 미쳤네? 누가 이거 잘 붙는다 했어? 아, 씨, 안 붙는 거 똑같잖아. 와, 이거 7강 못 가겠는데? 아, 제발, 이거 3개다 6강 가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제발, 너도, 너도, 너도. 아, 재물 받칠까요? 재물로 받쳐야 되나? 재물, 재물, 재물. 하, 재물, 재물. 아, 또 주문서가 없네. 아. 오케이, 이걸로. 아, 야, 야 붙으면 어떡해. 아. 재물로 받친다니까. 붙어버리냐. 아, 진짜. 아, 게이득 아니야? 오히려? 치명타랑 해피? 해, 치명타 낫지 않나? 오케이, 두개 터트리고. 가자. 육강, 육강, 육강. 육강. 네가 육강 가야, 7강 간다. 아, 이게 트져버리네. 아, 어떡하지? 둘다 쌍육, 쌍육인데? 아. 아, 7, 아, 7강 좀 가자. 7강, 7강, 7강, 7강, 7강. 7강. 7강. No. 음. 아, 이게 7강 안 가네? 와. 또 사야 되나? 반지는 어쩔 수 없는데? 제발, 너 하나라도 살아라, 제발. Nope. 와다 터졌어 아 무과금 됐고요 <웃음> 무과금 됐고요 만지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10개 먼저 수정 강화가 잘안 된다고? <웃음> 용호 안떠 강화 다 실패 그러면 설날 부터 존버한 의미가 없죠? 아무장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좋아요 몇개 남았니 일곱개 7개. 아 일곱개로 식강이 될까요? 오 식강 식강 식강 이게 싹다 살아있으면 식강 하나는 뜨겠는데 자 옵션은 안 보겠습니다 저는 10강이 목표기 이 때문에 옵션 안 보고 그냥 지를게요 가자 질강질강질강질강 오케이 스타트 좋아 뺏질강질강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다다 다 살았다. 오 설마 여기 다 살았다고 뒤에서 다 터트리진 않겠지. 자, 다음 8강, 8강 갑니다. 아, 설마 앞에서 다 붙었다고 뒤에 터트리려나. 오케이, 일단 한개 살았고, 제발, <웃음> 제발! 제발 아 터졌어 아한개 터졌어 이제 아 이제부터 무섭다 아 가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야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반지 다 터졌잖아 이건 식감 가게 해줘 제발 아아세개 남았어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이거 다 성공해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팔팔팔팔 팔, 팔, 팔. 오케이 팔 제발 너도 가자 너도 가자 팔강 아, 가자 팔 가자 팔 가자 팔 가자 팔 가자 팔 가자 아와 되게 4개. 네 개로 10강 갈수 있나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받칠게 없네 자 결속벨트 야 비싼거 받쳤어요 결속 문장 낀걸 먼저 할까? 먼저. 아,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강가자 말안 해야겠다. <웃음> 왠지 가사고 말하니까 터지는 것 같은데, 얘가 입헌가? 얘가 물리학 입헌이니깐. 너 착용 갑시다. 착용 짜! 어 뭐야? 끼고는 있애었네 야, 야, 근데 옵션이... 아, 일단 성공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자, 다음. 아, 제발 이거 다구강가죠제발구강 구간 구강구강구강구강구강구강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강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간 구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마지막. 아, 재물, 재물. 재물, 재물. 어이, 또 영광 다 받쳐야겠다. 아! 아 영광. 야, 왜 성공해. 바친다니까 아이씨. 어? 둘다 성공해버렸네? 아이, 결석은. 아니, 아, 재물 바친다고요 다 성공해버렸냐 아아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웃음> 컬렉션 나이스 <웃음> 아니 재물 받친다니까 다 성공해버렸어 <웃음>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재물이 없다 <웃음> 수정 수정 수정 일단 <웃음> 최대한 많이 터트려가지고 많이 터트려가지고 많이 터트려가지고, 뭐든 누적, 누적치를 아야겠어 <웃음> 이랬는데, 이 수정이 12강 뜨면은, 오, 더 개이득. <웃음> 좋아요. 이거 하나만. 어? 야, 너 붙어버리냐? 플렉션해서 고맙긴 한데 안돼 아 안돼 지금 터져야 돼 어우 야 성공하지마 아 성공하지 말라고 행운치 뺏긴다고 어 미치겠네 야 뭐냐 갑자기 갑자기 수정러시 갑자기 수정러시 오, 일단 지금 패치 후로 오강은 뭔가 안정강 화 같아요. 야너 뭐야 오늘 너왜 이렇게 잘? 부... 왠지 지금 느낀 수정 이거 구강 붙을 것 같거든요. 저거 붙으면 식감 안될것 같은데. 야 이거 갑니다. 라스트 라스트 식감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와. 나의 한 달간 존버를 이렇게 허무하게다 썼나? 가자! 빡! 빡! 식강 식강! 오! 됐어 됐어! 식감 됐어! 스킬 오퍼 오케이! 이야! 이러고 초기화하고 <웃음> 초기화하고 초기화하고 고기야 하고. 후. 아, 가자. 너도 가자. 아, 저거 눌렸다 너도 가자. 가자. 쉽떴어. 쉽떴어. 한번 더. 한번 더. 쉽한번 더. 쉽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오, 뭐야 이게? 좋아요. 아, 이거, 내 끼고 있는 게 이거, 해운이 되게 높은 거였네. 이게, 훈장, 처음 나온 날산 거거든요? 역시, 업데이트 바로 하자마자 뭘 사야 돼? 자, 11강. 11강 갑시다, 11강. 뭐로 갈까? 물량, 물량, 물량 효과 받아라, 물량 효과. 아, 이거 100% 터질 것 같은데? 이거 터뜨릴까요? 이거, 이거? 이거 터뜨릴까? 터뜨리자, 터뜨리자. 이거 두개 재물로 바치고. 이거 재물로 바치고. 아, 아, 야! 붙었냐, 씨. <웃음> 재물이라니까 야, 너 재물이야. 좀 터져, 좀. 그렇지. 하나, 아, 이거 10강 가자. 너 가는 김에 12강 가라, 제발. 아오케 이재물재물이 됐습니다 아 끼고 있는거 먼저 가자구요? 이게 옵션 훨씬 더 좋은데? 명중 음.. 고민된다 이쯤 되면 뭔가 끼고 있는게 전투력이 5010 4460 차이 많이 나는데 전투력이 안 낀거 안 낀거 이거 안낀거 가야겠죠? 자 마지막 자고급고급재물고급재물 재물 갑시다 고급재물 아니 야 붙지 말라고 영광1 8강이 붙었네 아 여러분들 보셨죠? 제발 붙지 말라고 빌면서 하면 붙습니다 무슨 터트리려고 하면 붙냐 실례? 실례 가자. 너, 아, 너 키우기 힘들었는데. 고급재물, 실례 고급재물. 아, 또 붙어버렸네, 아. 여러분, 과학이죠? 이쯤 되면 과학 아닌가요? <웃음> 터지라고 빌면 붙어버리네? 야, 이, 이쯤 되면 과학인데? <웃음> 일단, 일단, 컬렉션 나이스. 일단은 컬렉션 나이스 갑시다 이러면 초기화 됐겠죠? 자 아까의 불행에 불행은 다 날아갈 걸로 믿고 11강 갑니다 아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 깔끔하게 터져버렸네. 자, 오늘의 2월 존버는 이렇게 <웃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